진환죠네참부스럽게네오늘 MC 요아 m 아아아아아아아그 준형 오늘 우리 아, 뭐해요? 하러 왔어요 오늘? 아, 네. 아. 아니, 우리, 아. 어려, 오 아니 진 우리 뭐하러 왔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뭐하러 왔죠 근데 준이 얘기해준다고 는데 오늘은 이렇게 딱 보자마자 꽃대이 많죠 네궁 많네요 꽃왜이 많아요? 맞아요 네 희가 이제 설날 특집에서는 떡볶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이제 공 그렇죠. 특집으로 네. 플라워 아트를 하기 위해서 이로 이 장소로 왔는데요. 아 그럼 어. 그때는 설 특집 지금은 봄 특집. 그렇지 아마 이 계절 특집으로는 고영수 호텔에서 그냥 이렇게 한 글자 특집이 로 나올 거예요. 아 좋네요. 좋네요. 뭐콩 특집. 어, 특집, 콩 특집. 으로 네. 뭐, 콩을 봉긴다나 아, 콩을 아, 키운다고. 콩을 옮긴다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죽들의 죽특집이 네, 뭐죽 특집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화관을 저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만드는 거를 네. 배우러 오거든요. 아, 네. 아, 그래서 뭐, 선생님을 뭐 초대하셨나요? 아, 어, 제가 초대한 건 아니죠. <웃음> 아, 선생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아, 어 아, 네, 네. 아, 뭐 선생이 네. 우리, 우리 약간, 뭐. 약간 어린이 프로그램처럼 네. 선생님! 어.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나, 아, 네, 네, 네, 네. 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아 네. 아 박윤이고요. 여기 공간에 음.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아 멋있다 멋있다. 힛로이스트라는말 굉장히 네. 예쁘다. 플라우라는 곡이 있거든요. 승관이가 한 수죠. 네. 아, 갑자기요? 날카로운 너의 가시 내게 좋아 너무 부끄러워요. 네. 아, 원래 이런면서다한 네. 손절씩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화관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화관이 뭐예요? <웃음> 화관이, 화관이, 화관이 정확히 뭔지 네. 어, 네. 보통 이제 장식을 해서 파티나 아니면 웨딩에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음. 이제 헤어 장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간편하게 쓸수 있게 원형으로 되는 거를 화관이라고 해요 혹시 아. 그걸? <웃음> 세모 예쁠까요? 혹시 <웃음> 그거나 네, 평소에 쓰고 다니면 조금 괜찮... 괜찮을까요? 어, 주목받고 싶으면 아 평소에 쓰실래요? 아 <웃음> 아아아 연예인이 때문에 고다가팔 쓰고 다녀 그럼 아 알겠지? 이거를 스태프에서 네. 그 베스트 베스트 음. 플라워 아트를 한번 골라 네. 골라서 음. 국거위에서 쓰는 거를 15초에 사용해 주세요 베스트가 워스트를 씌워는거 아, 시켜주는... 아, 아, 아, 베스트가 워스트가는거 어, 베스트가 워스트가쓰면워 일단 아, 그 내기도 네, 내기지만 네. 또 저희끼리 다 같이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저희 안에서 그냥 그 만든 거를 선물해 보는 거 어때요? 아, 아 좋죠. 시켜줄지 네. 아, 어, 네. 자기가만나도잘 갔으면 자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요 그래도 어뭘준비주세요 어떤 걸? 데뷔 뽑기. 아, 제가 아, 저 아까 전에 미리 어, 와가지고. 어, 같이 오는 네, 아 그럼 저한 시간 준비야! 밑에 보시면 쪽지가 있어요. 네네. 어. 이거를 한 분씩 뽑아서 가 네. 이렇게 네. 네. 쪽지에 네. 써 있는 네. 거한테 씌워주시면 네.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준비하는데 2시간 걸려가지고 두시간이 2시간? 아 그럼 서로에게 안 알려주고 네. 카메라에만, 카메라에만 응 음, 음, 알겠습니다. 음. 저는 이거 가져가도 어. 되죠. 일단 서로 아쉬워요. 시작 붙이네? 알겠어, 내가 이거 할게. 자, 네. 커튜부터! 네. 아, 진짜, 진짜 싫어 너 나야? 아! 준준준 <웃음>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순간 가보였어 너무 싫어 저 도겸이다 나야? 시간 굉장히 안좋으신데 <웃음> 아. <웃음> 전혀 다른 <다르스럽지> 르 어, 어. <웃음> 아, 나도 나어아 진짜 2분을 뽑다니나 진짜 난 영광이지? 야. o a y o 오케요아다요만요어 바로 갑시다. 이면서이 저기 앞에 이렇게 준비물들이 네. 생겼어요. 준비물? 준비만 하는 <웃음> 준비물. 여기 앞에 나야, 다, 다양한 꽃 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다 자기 약간 좋아하는 색깔 아니면 네. 뭐 하는 꽃 선택하면 음 여기서는 그게 맞는 거 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요? <웃음> <그걸로> <웃음> 정확한 거는 나중에 순서에 알려줍니다. 줄 일단 하기 아, 전에 준비한 거 있어요. 뭐예요? 아침에 해야 돼요. 아 아침에, 아 아침에 해야 돼요. 이거 어때? 나만 이상한 거 같은 거 아니지? 네, 안 이상해. 오케이, 그러면은, 했어. 어, 앞치마를 메고, 음, 우리 음, 선생님을 한번 음, 네. 다시 불러보자. 불러보자. 아니, <웃음> 이게 불량인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아니,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앞치마는 못해요. 오늘도 이렇게, 아, 아 어, 이렇게 다챙겨줘야돼 어, 예, 잠깐만, 몸을. <웃음> <웃음> 아, 야, 이렇게 하는 거아야 이렇게. <웃음> 어? <웃음> 학생들도 아, 다 입어갖고. 네. 네, 네또 이제 저희가 만들려면 네. 저희가 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을 불러서 어떻게 만든 자세를 다 어, 해야겠습니다. 아, 조윤 씨, 진행이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어, <웃음> 지금 화관 만들기 하실 건데, 네. 그 하기 전에 일단 준비물이 이게 와이어예요. 와이어에 슈로랄 와이어. 테이프가 여기 이분이 다 감아져 있어요. 음. 네. 이렇게 감아져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네. 일단 머리 크기. 아, 네. <웃음> 머리 크기. <웃음> <와이어즈요? 이거 자주 웃음> 머리 크기. <웃음> 아, 사이즈 맞춰서, 예, 네, 자르기 전에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가봤지. 네. 제가 시워줄 친구는. 이렇게 맞출 것 같은데. 너 나니. 이렇게 시원시... 해. <웃음> 시원시... <웃음> <너 나니? 웃음> 이렇게 해서, 근데 <웃음> 이만큼 남으면요? 남은 어? 거를 서로 겹쳐. 남은 거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해. 아, 튀김. 그걸 왜 꼬았어? 그안네 꼬면 으안 돼? 꼬아도 돼요. 아, 꼬아도 되는데 거기가 두꺼워지니까, 불편하니까 어차피 음, 내가 쓰는 거 아닐까? 제가 쓰는 거아 근데 정성스럽게 만들기로 약속한 거 알죠? 아그렇죠 예쁘게 만들자 꾸미는 안. 거는 또 정성스럽게. 원래 이 꽁지가 있어야 돼. 봐봐. <웃음> <돼.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 이렇게 꽂아야지. <웃음> 거내이나 <꼬마기. 웃음> 어제 강동생이랑 왔다가 인상 좋다는 소리 들었다. 인상 좋다고. 아, 수건이 인상 좋지. 그렇지. 너 너한테 많이 하려고 그, 그러신 거 아니야? 그 처원이 요즘 되게 유명하다는 소리도 많지. 수건이 형이 잘해 주나 너한테. 싫어이없어도지네이없 인기 다이한 사람 왔는데 우울한 우울한데 어떡 대짜를 시켰습니다. 대짜 시켰으니까 그렇지. 나대면 멤버들 다 뺏어먹을 거 아니야. 그럴 네, 버너씨씨만 있어도 네, 네. 무슨 냄비냐. 아죠 아시죠. 아, 알지, 알지, 알지. 아, 아, 그, 그런 자, 자, 대짜 시켰는데 대짜요. 근데 대짜 주문받고 좋으셨는지 몰라도 음, 인상이 되게 좋으십니다. 아, 그, 다 감아 주셨죠. 네, 네. 감아 주시고 나면 이제 꽃을 고르는 거예요. <웃음> 저는 무슨 봄이 와가지고 요즘 이홍색 봄이 왔어요. 이거랑 약간 봄 느낌이 살짝 날수 있게 너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오케이 저 이거, 이걸로 해 알겠어요. 여기서! 네. <웃음> 네. 3만 9천 9백 하자고 에이 꽃은 이게 약간 블루베리 같아서 아. 아, <웃음> 제 다른 종이긴 하지만 네. 네. 어, 아유. 이거 약간 청포도, 이거 도 다른 청포도. 과일에 비해서. 아니, 이거 과일에 비해서. 네, 약간 이걸로 네, 알겠어요. 네. 자. 과일에 비해서. 바이바生活. 오. 과일 오.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색 자, 그럼. 자, 그럼. 되 그럼. 자, 그럼. 자, 꽃집 같던데. 꽃집 같다. 야, 근데 저 꽃집 같다. 선생 유유. 유유. 꽃집 꽃집 알바생 유유. 다음에 또 가야지 유유. 나는 파란색. 파란색과 또 하얀색이. 마스터파워. 하하하. 파워. 이 마스터파워 오기 전 이과요? 대학은 이니까 말해야지. 저 이과였어요. 저 이과였어요. 저약 나비 같아오 나비 같 같아. 보르생 꽃들을 네. 네? 일단은 한 3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네. 미리 자르셔도 괜찮은데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자르셔도 되니까 일단은 두세개 정도 먼저 잘라서 만들어볼게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건데 잡으신 상태에서 돌려서 잡아 당기면서 돌려줍니다. 이게 진짜 취미생활로도 많이 하시겠다. 네, 맞아. 많이 좋아, 마음에 습니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웃음> 지금지금가 쓰고 있지금미지금지 종류는 흰색은 제니 장미고 은니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금은 자지 한번 봐도 옛날에 꽃을 관심 가지게 된 이유가 꽃말이 너무 이뻐서 오그 알고 있는 꽃말이 있나요? 근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웃음> 그럴 수 있어요 <웃음> 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아봤거든요어 답답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바꿔볼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꽃만 골랐어요 아, 그래요? 네제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쉬운 건 하지 않아요 <웃음> 아, 포인트를주려면 어인트파인 선생님 왜 이렇게 빠르세요? <웃음> 선생님이라서 노래하 아, 선생님, 선생님이 시 선생님이 기대하셔. 어르신부 정말 좋겠지만. 오케이.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춤 빨리 거야. 나 거야. 난 선생님은 아닌데 내가. 그래서 전문직이잖아. <웃음> <웃음> <나> 전문직이지. <웃음> 상하 잡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웃음> 전문 잡다보고 듣다 되게 왜이서 갑자기 정혜영이 나고 있오나잘 만드는 거 같아 이거. 좀 잘하는 것 어, 진짜. 잘하는 것 응. 그러니까 정도 어. 이거, 같아요. 거드려. 네, 이게, 이게, 이게, 게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도게 이게, 이게, 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아 이게, 이게, 구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거울. 보면서 하셔도 돼요. 어. <웃음> 네. <웃음> 어. 아나 이거 씌워줄 친구 머리 크기 생각하느라 너무 크게 만들었어. 나도, 나도 너무 크게 아니야? 아니야. 아 씌워줄 친구라 생각해야지? 나야 그럼요? 그런 거 같은데? 나도 형인데. 어, 너무 크게 그럼 <웃음> 음, 도겸이가 <웃음> 준이네. 어? 못 켰어. 그렇지켰 준이가 에스쿱스네. 어? 못 켰어? 그냥 다 알아. 역시. 내 출리 능력은 뛰어나네. 역시 <웃음> 윤정환 역시 전문. 뭐, 정문... 뭐 <웃음> 어? 너뭐 봤어. 어? 너무 훔쳐봤어. 아니 아니 그냥 음. 눈치로챙긴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손나 어릴 때도 느꼈는데 나 진짜 손재주 없는 거 같아. 나 꼼지락 꼼지락 때는 어릴 때도 진짜 못했어. 둘둘 짱리 손잡이. 아얘꽃 꽃이 이뻐서 그냥. 그냥 하면은. 엮으면 이뻐. 정다 아, 아. 멋지다. 어? 잘하셨는데요? 네, 베스트, 베스트가 베스트될 가능성이 어? 네 어, 잘하셨어요 음... 어, 지금 음... 되게 음... 단단하게 음... 잘하셔가지고 아, 네, 잘하고 이 아... <웃음> 음아, 잘하고 있네! 형 꺼볼래? 자신감 못할수 있어 <웃음> 오, 나 잘하고 있다 <웃음> 지키는 나이제 <아이들> 같은 <웃음> <웃음> 여 써서 여기 돌리면 <웃음> 나 나를 나재데나나이랑려막 붙이는 거 같다. 지금 말해 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싫어 로 맞아요 난이 정도만 할래 반나이정도딱 반만 하자 우리 어, 면도딱 <웃음> 올, 잘안 들었는데? 오, 울잘사들었는데 오, 누가 데 오, 울은 사람들인데? 오, 울은 사람들인데? 오, 울은 들들어은사람은 사람들인데? 울은 사람들인데? 울은 사람들인들인데 울은 사람들인데? 울은 사람들인데? 울 네. 사람들인데? 울은 사 와 이거 다들 잘 만들었네요. 네! 다들 딱 반반반 했는데 모든 걸 이렇게 딱 완성을 시켰어요. 그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주인공한테 씌워주고 아그 뽑은 멤버한테 네네 네. 일단 에스쿱스 씌워주세요. 그, 그 비싱으로 해세요네 아 알겠습니다. 아 어, 여기 딱게 만들었어! 아, 이분이구나. 오케이. 해드렸어. 우리 약간 커플. 승관이 어, 누가 있어? 누가 만들었어? 너무 이쁘지? 오델이좋 어, 어, 너무 이쁘다. 어, 아, 모델이 아, 너무 이쁘다. 아,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진심으로 케이크 같은 거죠. <웃음> 케이크, 케이크. <웃음> 진짜 진짜 재어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서로의 주인님에게 네. 이렇게 헤ン즈를 못들이 하는데요. 네, 너무 예쁘네요. 이제 각자 자기가 만든 화관을 네. 설명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부터 할까요? 네, 네, 그럼 승무리부터 네. 네. 이렇게 자, 와서. 제가 씌워준 이 문형이 씌워준 이꽃의 이름은 어, 지키려는 아이들을 따와서 어, 제니 앤 제나. 아, 제니 잔나 이름이 제니 앤 제나. 제니 제나.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또, 또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자. 원우 형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그 이제 또 여기도 사랑스러죠다 네? <웃음> 어, 사랑스러운데? 네. 사랑스러운데 느낌만 다르기. 어. 그래서 그래서 네. 러블리한 원우로. 어, 그... 저블리. 오브저블리. 음, 오우! 오 아, 어, 잘 만들었다. 이게 반반이 딱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엔 이제, 그치, 그치. 네. 이리 흰, 흰색의 <웃음> 색상으로 입혀야 <예쁘게> 야, 뭐냐? 노래 그렇게 안했대 그럼 꽃받침 포즈 하고, 아, 꽃받 포즈 더 이쁘게 같아. 한번 캡처 타임 가고.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이쁘네. 아. 네. 뭐가 네. 좀 나와야지? 아, 저거 진짜. 무슨. 아이고, 이쁘네. <웃음> 네. 저는 저희 옆에 있는 준영 머리를 화장 해주는데요어이 화관의 제목은 네. 이름은 네. 바로 청구도 블루베리 복숭아. 아, 아, 아어 거! 청구도 복숭아인데요. 과일 같아서 이 꽃을 뽑았는데 너무 아, 네. 네. 상큼한. 네. 어 네. 상큼할 때 네. 상큼이 네. 터지는 그런 화관이라고 볼수 네. 있어요. 오케이.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그러면 준영 아. 상큼이 아. 터지는 표정 아. 해주고 캡처 아. 타임 어. 갖도록 할게요. 펴아고 상큼해라. 됐습니다. 자, 그, 이렇게 다음은 준영으로 네. 또 준비를 해드려야지. 네. 우리 그, 어, 재미보기 보때그 쿠션 핑크색 좋아, 뽑아보니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부 약간 핑크색깔, 약간 담아있는 고다 보았어요. 조금만 생각해주세 네, 이거 조금만 곳 안에, 안에서도 살짝 약간 빨간 기운 핑크색 있어요. 음. 그래서 뜨거운 장미라고요. 뜨거운 장미. 네. 네. 오케이, 이쁘네요. 좀 뜨거운 쿠션 좀 해주세요. 열정받을까? 열정받을까? 두 장으로. 하나, 둘, 셋! 하트고! 하고 거의 야, 겨울이었어! 겨울이그지 말면서 사가서 랭크하고 있어 진짜 오늘 사랑성이네. 사랑이 빠지고 원우 는거 진짜 예뻐. 저는 아, 네. 어, 네. 이제 이 화가 의 이름은 개성의 화합인데요. 어, 개성의 화합. 개성, 개성 되게 많은 꽃들로 네, 되게 맞아요, 진짜. 장식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사회도 많은 기성 있는 사람들에 화합으로 어이루어지이게 <소시지� maximizing> <blaming 웃음> 하나의 세요이의이영상이걸상하이 영상을 이거상을이을이프로이영요이영이프로요요이영상이영이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을 보이 영상을 보세이영상이 묶어서 이 내려오는 띠 같아가지고 어... 아, 나도 <웃음> 약간 나도또 봤대. 네 개성 네. 아, 네. 네. 있는 표정을 저는 승환이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링크 한번 할게요 하나 둘셋링크네분더 잘했어요. 아 너무 재밌요이이 <웃음> 네. 이 제목은 어, 내가 쓴 노래 또 내가 맞아, 썼으면 이거. 좋겠네. <웃음> <웃음> <내> <웃음> 제가 약이 색깔 조합을 좋아하거든요. 아, 어, 그래서 어려웠죠. 네. 그, 네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음, 만든. 아, 네. 오늘 의상도 너무 잘어 예쁘게 됐어요. 보이고 싶어서 <웃음> 네네,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봤습니다. <웃음> 네. 제가 원래 파란색 계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가 제일 예쁜 소주 하고 네. 아, 네. 네. 내가 네. 제일 어, 네 내가 제일 어, 예쁘지 이렇게 내가 제일 어, 예쁘지 파란색 네 내가 제일 어, 예쁘지. 아니, 예. <웃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니스형 어, 저는 <웃음> <오시죠. 웃음> 책임 어. 전가 아니, 형 책임 뭐아 전가 내가 니 아니, 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살리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있지. 아. 알겠습니다. 윙크 윙크. 나 윙크 못하는 거에아 못하고. 아, 진짜 못하는 아, 아, 아, 아, 것 같아 내가. <웃음> <웃음> 그러면 빵야 빵야 빵야. 알겠어요. 빵야 빵야 뽀뽀빵야. <웃음> 알겠어요. 시작. 빵야 빵야. 뽀뽀빵이 어떻게 하는 거야? 뽀뽀빵 이러면 돼. 알겠어요. 할게요. 시작. 빵야 빵야 뽀뽀빵야. 됐죠? 선생님 <웃음> 이제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주십시오. 아, 네. 아, 이게 사람의 조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은이부터은하이게이게이게 게임은 이이렇게이게이게게요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스트에아잘 <몬이> 만드셨어요. 아, 잘 만드셨는데 자꾸 꽃이 아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면은 아니야. 안 되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 그렇죠. 아, 아, 훌륭했으나 네. 네. 테이프를 어. 잘못했어 네, 워스트 뽑았으니까 이제 베스트를 네, 베스트, 베스트. 입... 뽑아야 돼요. 네. 내가 쓰고 다닐 거지. 뒤에서 뽑아드릴게요 네. 응. 네. 뭐. 있겠네. 아, 좋아 오늘 어 이건 누가 써도 아, 예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 아, 아, <웃음> 아, 어, 네. 오늘 잘어리고 진짜. 리한이형 이거를 오늘 시형이 네. 네. 네, 네. 모델. 머리, 나 머리색 딱 맞아. 맞아. 딱맞 어, 너무 예쁘다. 바 잡으려나 진짜. 저저 저게 1등이 된 이유가. 어 여기 만져보니까 되게 단단하게 잘리고 잘잘잘 그래. 그리고 색 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어준실 거랑 두 가지 구매했었거든요 아, 색의 앞도 이쁘고 단단해서 근데 정한씨께 더 단단하게 잘먹으셨거요 아아 준이 여기 중간에 하나가 아, 단단하잖아 여기가 여기가 <웃음> 아, 근데 이거 하나씩 떨어진 것 같은데 <웃음> 아, 근데 너무 재밌었던 음, 시간인데 네, 모두 다 네.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어, 플라워클래스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약간 마음 편안해지는 음, 것 같아요 <웃음> 직장인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학생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게좀 스트레스 같은 거 쌓였을 때 색감도 좋고 향기도 좋고 아, 그 본인이 만든 거 직접 가져갈 수 있어서, 있어서 되게 좋은 잘... 클래스가 음, 되어있습니다. 습니다여분들도 네, 네. 많이 많이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트스 받으시거나 이런셔도한번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분실한 웃음> 좋은 것 것. 것. 네, 네, 네. 네. 거 많이 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멤버들과 어, 정말 좋은 음. 시간을 가졌어요. 초바밭을 아, 네. 네. 하면서 음. 예쁜 화관들도 만들고 서로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음. 음. 네, 니다 네. 선생님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맞다, MC가 또.. <웃음> 오 <오늘 웃음> MC가 주연 네. 네. 시킨 적이 없는데? 네. 굉장히 존재감 없는 MC입니다. 아, 네. <웃음> 네. 네. 네. 네.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네. 일단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쁜 모습 보면서, 음. 심지어 우리 그때 어그 자켓 사랑할 때본영토신니까 음. 어, 그냥 약간 그때 생각이도 나고 우리가 만지면서도 마음 약간 진정 싶은 는거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요. 네. 다음에 이제 저희 말고 네. 다른 팀들의 아, 다른 네. 팀이 이제 무엇을 할까? 아 굉장히 무거운데. 어.. 저희만한 재미가 더 나올지 아,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런가요? 산책집, 그 다음에 봉특집이야 다음엔 콩집, 어떤 어떤 집, <웃음> <진짜> 콩, 집이 나올지 <웃음> 진짜 큰콩특집 진짜야 콩특집이 될지 콩국수 아! 오 요리는 아. 아. 어, 콩! 오 요리는 콩국수 먹어요! 아 나! 어, 어, 네. 콩국수 <웃음> <콩코스 웃음> <콩코스 웃음> 먹어요! 아무튼 네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담권을주고요 오늘 이렇게 플라워하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세븐틴세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습니다한번습니다수 오빠는 거리가 먼 친구네요. 감히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다... 네가 뭔데 내가... 루가 떨어지면서 그 검은색 눈물같이 그래서 다소 충격적이다. 오늘 <웃음> 숨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웃음> 뭐야? 되게 기대돼. 나 진짜 느낌 있지?